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어드밴텍 마케팅팀의 홍보라 과장입니다 요즘 인공지능, AI 기반의 자동화 솔루션을 통해서 현장 운용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다양한 방법을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확실히 요즘 고객들을 만나거나 문의사항이 들어오는 걸 보면 스마트 시티 부분에서만 주로 논의되었던 AI 기술들을 제조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AI 기술을 적용하려면 어떤 것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고 어떤 제품들이 필요한지 막연해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드벤텍이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어드벤텍은 산업용 PC 분야에서 세계 점유율 1위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당연히 AI 솔루션을 현장에 구현하고자 하시면 일단 그에 맞는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뭐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영상을 통해 어떻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구성해서 AI 솔루션을 구현했는지 쉽고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 데모는 어드벤텍이 최근 개발한 AI 솔루션 전용 산업용 PC 플랫폼 MRC 730 AI, MRC 770을 활용한 AI 비전, 부품검사 플랫폼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데모는 일반적으로 공장에서 진행되는 많은 공간에 필요한 컨베이어 벨트 활용 결함 검사가 아닌 모터를 동작하여 회전하는 휠을 통해 진행되는 결함 검사 시스템을 구현한 것입니다. 지금 회전하는 휠이 컨베이어 벨트의 동작을 대신 수행하게 되는 거겠죠. 휠의 회전판 밑에 설치된 센서로 트리거 신호를 산업용 카메라에 보내고 여기 LED 빛을 통해 카메라가 검사해야 하는 부분을 딱 맞춰서 촬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부품검사는 사람들이 직접 제품의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 육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 단점이 있는데요. 그첫 번째는 개개인이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품의 결함을 판단하는 것에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품이 생산될 때 제품의 퀄리티에 영향을 미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눈은 카메라가 확인하는 속도보다 훨씬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속도는 곧 생산성과 밀접하게 연관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근래에는 산업용 PC와 룰 베이스드 알고리즘이라는 자동화 광학 감시 알고리즘을 반영한 산업용 카메라가 등장하면서 조금은 더 발전한 형태의 자동화 검수 플랫폼을 갖추게 되었는데요. 이런 룰 베이스드 알고리즘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이슈들을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관리자가 불필요한 업무를 할 필요 없게끔 하는 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기존의 AUI 알고리즘의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수많은 사례들을 적용하고 검수에 필요한 판단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비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현장에서는 a o i 통합 알고리즘을 가진 AI 자동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AI 플랫폼은 기본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학습을 통해서 다양한 결함을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탐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AI 플랫폼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복잡한 정도에 따라 다르긴 한데 검수하고자 하는 제품의 어, 사진 몇백장에서 몇천장까지 결함이 없는 제품의 사진, 결함이 있는 제품의 사진을 플랫폼에 입력합니다. 이때 당연히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정확도는 올라가고요. 이렇게 입력된 사전 데이터를 학습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정도에서 이 제품이 불량으로 인정되어야 하는지 스스로 판단하게 되는데 이러한 AI 플랫폼의 불량검사는 99.7%의 정확성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 알고리즘보다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최대 속도로 가정했을 때몇천 개의 사진을 1분 만에 탐지 가능하다고 하니 생산성에도 아주 큰 향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AI 기반 비전 검사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가 당연히 필요한데요. 소프트웨어는 어드벤텍 파트너사인 스마트 소프트웨어에서 개발한 스마트 SEQ를 사용했습니다. 스마트 소프트는 산업 자동화 전문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로 현재는 AI 기반의 다양한 비전 검사, 로봇 제어, 모션 제어, AI 알고리즘 통합 솔루션 등을 개발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데모에 사용된 스마트 소프트의 스마트 SEQ 소프트웨어는 누구나 자동화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쉽게 할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경험이 없는 분들도 조금만 스터디하시면 기획하고 계시는 자동화 프로젝트를 짧은 시간 내에 개발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AI 솔루션 개발을 위해서는 소프트웨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정말 최적의 AI 알고리즘과 산업용 GPU 추론 시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PC 플랫폼을 선택하시는지가 성능 부분에서도 그리고 비용 부분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 데모에 사용된 어드벤텍 AI 전용 IPC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 있고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어드벤텍 기술지원팀 백원석 부장님을 모시고 설명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 저는 어드벤텍에서 인더스트리 IoT 섹터 기술지원을 맡고 있는 백원석 부장입니다. 설명드렸듯이 이 시간에 제가 MIC770과 MIC730AI 제품을 활용한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에 대해서 특별히 이두 하드웨어 제품을 중심으로 조금 더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이슈가 되고 있고 또 현재 많은 고객사에서 기존의 공장을 스마트 팩토리화 하는 이런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재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말씀드릴 이두 가지 제품은 최근에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고객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최적화된 하드웨어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니즈는 장비의 소형화 그리고 에너지 효율성 부분을 이제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적은 면적에 더 많은 장비를 집적할수 있고 그러면서 소모 전력은 최대한 낮춰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가격 대비 효율성이 높은 시스템을 모든 고객사에서 이제 원하고 있습니다. MIC770과 MIC730AI, 이두 제품은 이러한 고객의 니즈를 탁월하게 충족할 수 있는 그런 하드웨어 솔루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MIC770 제품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IC770 제품은 보시는 것처럼 USB 3.1 포트, 그리고 USB 3.0, 그리고 기가비트 이더넷 두 포트, 그리고 RS-232-422-485로 쓸수 있는 시리얼 포트가 두개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 포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이 하부에 있는 이 슬롯, 확장 슬롯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모듈러 형식의 구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객이 피샤 엑스프루스 슬롯이 하나가 필요하다고 하면 하부에 있는 모듈을 슬롯 한개만 제공이 되는 슬림한 슬롯으로 교체를 할 수가 있고요. 최대 확장 슬롯을 4개까지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770 제품은 CPU가 인텔 8세대, 9세대를 사용을 할수 있으면서 이 하부에 있는 IO 부분을 고객의 니즈에 따라서 다양한 구성으로 확장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MIC730AI 제품, 이 제품은 제품 이름에서 나와 있듯이 AI 처리만을 위한 그런 하드웨어 플랫폼 인베디드 컨트롤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770은 인텔 8세대, 9세대 X86 CPU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의 어플리케이션을 구동할 수 있지만 이 730AI 제품은 X86 CPU가 아니고 엔비디아의 자비의 CPU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MIC730AI는 일반적인 고객의 어플리케이션을 수행하기보다 AI 전용 프로세싱만을 전담으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보통 기존 스마트 팩토리에서 AI 솔루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런 산업용 컴퓨터에 고가의 그래픽 카드를 장착을 해야지만 됩니다 그래픽 카드를 통해서 d 다 연산 등을 수행을 해서 AI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게 되면 비용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MIC730AI 같은 슬림하면서도 ai 전용 프로세서가 내장된 컨트롤러를 사용하면 을 기존의 제온서버 cpu급 혹은 그 이상의 ai 프로세싱 성능을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x86 cpu가 아니라 리스크 기반의 cpu이기 때문에 소모전력이 월등하게 절감되는 그런 효과까지 있습니다. 이 MIC-770과 MIC-730AI는 일반적인 어플리케이션을 수행하는 호스트 컨트롤러와 AI 처리만을 담당하는 AI 전용 인베디드 컨트롤러 이두 가지로 기능이 구분되어서 활용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각각의 특징이 이제 그와 같은데요 이두 제품은 독립적으로 사용이 될 수도 있지만 사용자 어플리케이션만을 수행하는 이 호스트 컨트롤러 한 대와 AI 전용 연산만을 수행하는 MIC730 AI 제품 다수가 연동이 돼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스트 컨트롤러 한 대와 이런 AI 전용 인베디드 컨트롤러 10대를 구성해서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기존의 전통적으로 하나의 산업용 컴퓨터 마다 AI 전용 시스템을 구축했을 때 비용 대비해서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AI 전용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MIC730 AI에 내장된 엔비디아 자비의 칩셋은 분당 수천 번의 AI 연산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데스크탑 기반의 컴퓨팅 보다도 훨씬 더 나은 성능을 제공할 을 수가 있습니다 네, 부장님 지금까지 MRC 770 그리고 MRC 730 AI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어, 그러면 저희가 어, 보여드렸던 저 데모 말고 또 어떤 산업 현장에서 어떤 어플리케이션에 이두 제품이 사용될 수 있을까요? 네, AI 시스템은 기존의 전통적인 룰 베이스 기반의 비전 시스템에 그대로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 현장에서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라인에서 사용이 될수 있고요, PCB나 디스플레이 패널이나 LED 소자 외관 검사에 그대로 사용이 될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식음료 제조 공정에서 제품의 이제 외관 검사, 상표의 인쇄 상태 불량 등 혹은 이물질 더부 검출 시스템에 사용이 될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섬유 공장에서 직물의 직조 상태나 이물질 여부를 검사하는 시스템에 활용된 사례가 있고요.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일부 공항에서 열화상 카메라나 비전 카메라하고 연동해서 발열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을 걸러내는 그런 로봇 시스템 구현에도 적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룰베이스 기반의 비전 시스템에서는 정해져 있는 오류를 검출하는 데 강하다면 AI 기반의 비전 시스템은 정해져 있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오류를 검출하는 데 아주 강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원석 부장님께서 어드벤텍에서 새롭게 개발된 AI 솔루션을 위한 하드웨어 제품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제품 외에도 어드벤텍에서는 더 다양한 AI 솔루션을 위한 하드웨어, 엣지 게이트웨이를 개발을 했고요. 출시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관련 제품들 현재 무료 데모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백원석 부장님이셨고요. 저희 다음번에 또 모시고 다른 제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어드밴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